한 1년이면은 내가 예담시 몸매가 될수 있을까요? 6개월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리얼리? 네. 안녕하세요. 야매주 보미언입니다 오늘은 편안한 복장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어, 사실 말이에요. 운동 해야 건강하다 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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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트레이닝을 하시는 전문 선생님이 계시네요. <웃음> 오늘 아이고 옆에 계신데 몸매가 너무 차이나가지고 좀 나중에 소개를 하고 싶을 정도로 자 우리 요가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집에서 정말 나한테 문제 있는 부분을 사람마다 다르게 다르게 사실은 치료사시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기 몸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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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그러면 요가 그러면 우리가 막 어려운 동작 생각하잖아요. 막 이렇게 거꾸로 막 기고 막 꼬고 막 네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음. 요가도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음. 제가 하는 요가는 틀어진 몸을 다시 바르게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음. 아주 초보자들도 따라할 수 있는 요가를 알려드려요. 음. 걱정 안 하시고 저 따라 오시면 돼요. 제가 환복을 했습니다. <웃음> 안 드러나 보이게 하려고 했는데 굳이 붙는 옷을 입으라고 해서 이제 붙는 옷을 입으니까 정체가 드러났어요 뭐가 어디게 아, 제 몸이 어때요? 아니, 어디 고쳐야 될까요? 선생님 몸은 고칠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에이. 아니에요 훌륭하세요 연세 이 정도면 훌륭하시고요 오늘 제가 선생님 몸을 보고 한번 동작이 들어갈 것은 자 이렇게 보시면 등이 많이 튀어나오잖아요 많이 아시죠? 그거는 수십 년 됐는데요 이거 고쳐질까요? 고쳐 10년 동안 나온 듯. 맨날 등짝을 맞았어. 등짝 좀 펴라. 등짝이 왜 이래? 맨날. 이랬어요. 구부리고 앉는 습관이 너무 네, 들어서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책상에 앉아 있을 때 공부할 때 구부리고 음, 계셨고 음, 음. 아니면 요새 현대인들은 휴대폰 많이 보잖아요, 선생님. 음. 그러니까 휴대폰 계속 쳐다보고 보지, 엎드려 있고 음. 목 빠지고 등 튀어나오고 음, 음. 오늘은 이 거북등을 음. 집어넣는 요가 자세를 할 거예요. 음. 그래서 아주 쉬운, 초보자들도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자세를 할 거니까 선생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일단 모든 요가 자세는 앉으실 때 이렇게 이렇게 앉으시는 건 다리가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올려 앉아야지 편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가 동작을 뭔가를 한다 할 때는 이것도 올리라고? 아니요. 자, 이렇게. 오, 이렇게 놓는 예, 예. 거예요? 그렇게 놓는 거예요. 자, 앉으셨을 때 불편하세요, 혹시? 편하세요. 앉으시니까 땡기게 되죠 허리를 어, 어 이렇게,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네. 되네 그래서 앉는 자세가 요가를 뭔가를 시작합니다 할 때는 요렇게 앉으시면 아. 돼요 그리고 다리를 안쪽과 바깥쪽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렇죠 어떠세요? 아, 이, 이. 예 맞아요 이렇게 맞아? 불편하세요? 불편하네. 아 그러면 선생님은 골반이 많이 틀어지신게 아니에요 어. 만약에 틀어지셨다면 어느 한쪽으로 났을 때 굉장히 불편하고 다리가 하나가 올라가요 선생님은 지금 양쪽이 똑같이 내려앉아요 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나쁘지 않다, 음. 좋다 치유가 잘될것 같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거북이 등을 음. 조금 음. 교정할 수 있는 요가 동작이 들어갈 건데요 음. 구르기가 중심이 될 거예요, 선생님 아, 음. 혹시 굴러 보셨어요? 예 어, 굴러 갔지 아니, 이런 거 이렇게 굴러 어떻게 굴러 보셨어요? 저한테는 자꾸 이러, 이런 거 아, 예, 예 이런 거 뒤로 발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선생님? 갈건 아마도 자 음. 몸을 음. 많이 말아서 음. 발 무릎 뒤쪽으로 허벅지 여기, 네. 여기 잡고 여기 잡으시고 여기 잡고. 자 힘껏 반동으로 넘기고 발끝까지 댔다가 다시 넘어오면서 그렇죠 그리고 음. 이때 중요한 거는요 음. 오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셔서 허리를 쫙 세워 주셔야 돼요 이렇게. 아, 이렇게 세워야 돼네 그럼 느낌이 오시죠 다리를 붙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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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조금 음 넘어가시죠. 음 다시 한번 갔다가 받쳤다가 음 앉으셔서 음자 다리를 열지 마시고 다리를 붙인 상태에서 허리를 한번 쭉이 다리가 저대로 열리네 이렇게 뱃살 때문에 너,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자극이 된다니까 뱃살 아유 이 선생님 마음에 들어 완전히 펴지진 않아요. 근데 펴진다는 음 느낌으로 허리를 한번 세워주시면 돼요. 음자 다시 한번 넘어가서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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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두 번째 동작으로 들어갈 건데요. 등 구른 다음에 다리를 음. 나비 자세로 열을 거예요. 자, 나비 자세 알려드릴게요. 아, 나비 거예요? 자, 나비 자세는요. 다리를 음. 한번 구르시고 올라 앉으셔서 양 발을 붙이세요. 그렇죠. 자, 붙이시고 다리 그렇죠. 붙이시고 음. 네, 음. 올라오셔서 양발 잡으시고 음. 이거는... 이렇게 하고? 네, 털지 마시고. 음. 자, 이때 다시 한번 등을 세워주실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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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쭉올리 펴시고, 양 팔을 바닥으로 내려놓고. 그렇죠. 오, 자, 우와. 이때. 아이, 아파. 아프신데, 이때 음. 주의하실 점은요, 고개를 먼저 떨구시면. 등이 말리죠. 저 보세요. 음, 그죠 음. 절대 고개는 먼저 떨구지 않고, 고개는 들고, 팔을 내려놓으면서 허리를 쭉 펴주시는 거예요. 음. 일자가 되네요, 완전히. 네. 그, 그 설명 다시 보면. 음. 음. 자, 잡으신 다음에요. 음. 팔을 내려놓을 때 이때 머리를 숙여버리면 등이 말려요. 아, 보이시죠? 에, 에. 다시 제가 고개를 떨구지 않고 고개를 든 상태에서 그대로 아이고 앞... 저게 될까 저 할머니가? 요렇게 네, 요런 동작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네. 감싸안고 아니 감싸안고 반드시 이 자세는 허리를 한번 세워주시고 턱을 살짝 들어주세요. 그래야지 등이 땡기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면서 양팔을 벌려서 밑으로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할수 있을 만큼 고개는 제일 나중에 떨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이 할머니는 안 되겠어. 뭐 등이 이렇게 동그래. 축구공이야 농구공이야. 배, 가슴, 턱 순이에요 내려갈 때는. 자, 살짝 숨 들여 마시면서 고개만 들어볼게요. 숨 들여 마시면서 고개만 들면 은 여기 등이 펴지는 느낌이 드시죠 선생님. 계시다가 다시 한번숨 내쉬면서 고개 살짝 내리고 자, 숨 들여마시면서 다시 한번쭉 이바이바 변화가 없잖아 변화가 들어가는 느낌 드세요. 흔히 뻥 치시네 들여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올게요. 자, 몸, 턱, 가슴, 배순으로 올라올게요. 어, 힘들어곧 요가가 될것같아 힘드세요. 자, 요가. <웃음> 예, 이 자세가 네, 좋은 게이 네. 등을 펴주고요 요실금 여성들 요실금 예방을 해주는 데 좋은 자세고요 남성은 전립선 강화를 해주는 데 좋은 네. 자세예요 음,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나비 자세는 같이 등을 펴주면서 복부도 강화시켜 줄수 있는 자세예요 이렇게 해서? 네 팔을 요, 옆으로 놓으시고 야, 이거 하시기 전에 반드시 등을 한번 펴주셔야 돼요 그리고 턱은 내리지 마시고 배 가슴 턱순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늘리는 동작을 할 때는 무조건 손을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가시는 거예요 자, 고개를 맨 마지막에 떨구시고 자, 한번더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오시고 자, 등이 쫙 펴지는 느낌을 느끼시면서 다시 한번 뭔지 알겠어. 네, 이제 내려갈 적는요 배에서부터 네 가슴, 가슴으로 가슴, 그다음 턱은 맨마지막 마지막. 네. 네. 네, 아, 근데 여기가 아주 장난 아니게 장난 아니게 야 그래도 음. 유연하세요 선생님. 음. 아 워낙에 조금 유연은 한 편인데 너무 네. 운동 안 해서. 자세 아, <웃음> 번째 동작 음.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선생님? 네. 세 번째 아야죠. 동작은요 음. 굴렀다가 구르는 건 똑같아요. 굴렀다가 다리를 앞으로 펴신 상태에서 상체가 수그러질 거예요. 리케? 그렇게요. 이렇게? 네. 네. 네. 근데 주의하실 점은요 마찬가지로 항상 올라와서는 허리를 펴시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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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등이 펴지기 응. 때문에 자꾸 부르는 거예요 네셋 어. 그렇죠 자 다리 펴고 자, 어. 자 선생님 이때 응. 뒤로 좀 오시면 응. 이때 발이 앞으로 나가면 이렇게 앞을 펴면요 지가올수 있어요 음, 음, 음,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음, 하면은 음. 발레리나들은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음, 저희는 이렇게 잘못하면 쥐가 와서 며칠을 고생할 수 있거든요 음. 절대 이렇게 안 하고 몸 쪽으로 땡기셔서 자 허리가 괜찮으시면 다리를 펴신 상태에서 양 검지로 엄지발가락을 감아 볼게요 이렇게 그렇죠네 그리고 중요한 건또 머리가 먼저 내려가시죠 머리가 먼저 내려가면 음. 안 되고요 허리를 쭉핀 상태에서 자 그렇죠 가슴, 배그 다음에 얼굴이 내려갔다 네, 턱이 내려가고 어. 자, 숨 들여 마시면서 천천히 어, 내가 이렇게 다 써. 어네 신기하네 어, 내가 다 써. 어 자, 숨 어. 들여 마시면서 그렇죠, 다시 어. 자, 들여 마시면서 살짝만 고개 올려볼게요 그러면 등이 펴지죠 다시 내쉬면서 다, 조금만 더 그렇죠 다시 들여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왔다가 한 번만 더 내려갈게요 발날을 앞으로 하지 마시고 땡겨주세요 음. 그래야지 뒷근육들의 자극이 와요 음. 어, 이이 이, 여기 이 뒤로 네. 어마어마하게 땡겨 탄력이 생겨요 이렇게 하면서 어우 이거 돌멩이야 지금 여기가 <웃음> 뭐 허벅지에 강아졌을 때 돼요. 돌멩이가 됐어 네. 오. 그리고 올라올 때는 어떻게? 턱 먼저 올라오시고 고개 드시고 가슴 올라오시고 배 올라오고 마지막으로 허리 한번쫙자 <웃음> 지금은 그 허리 한번 핀다 그렇죠 이게 세 번째 동작이에요. 와... 자, 네 번째 동작 들어갈까요, 선생님? 한번 쉬었다가요. 네. 아, 맨 처음에 한게 뭐였지? 등구르기예요. 등구르기 했고, 응. 그 다음에 등을 굴렀다가 해가지고... 나비 자세로 허리를 한번 펴신 어, 상태에서 이렇게 했고, 그 배, 다음에, 가슴, 턱. 그 다음에 이거를 잡고. 그렇다그 네. 다음에 네 번째는 네. 굴렀다가 다리를 90도로만 열고 90도로만 열고 자, 90도로 열었을 때 마찬가지로 발날이 떨어지면 안 돼요. 몸쪽으로 당겨 주셔야지 여기가 자극이 와요. 그렇죠? 음, 여기가. 네. 음. 그리고 허리를 한번 세워 주시고 양팔을 발 앞쪽으로 놓으시고. 자, 고개 드세요. 고개는 항상 떨구시면 안 돼요. 음. 고개를 들어서 허리를 한번 쫙 올려 주세요. 그렇죠. 올라가죠. 음. 자, 올라간 상태에서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배가 먼저 내려가고 가슴 내려가고 얼굴은 맨 마지막이요. 어그 정도만. 요거는 본인이 할수 있을 정도만 해주셔야 돼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여기 엄청 땡이 여기. 네 허벅지 아프시죠? 네. 네. 근데 그래서 그... 제가 많이 열지 말고 조금만 열고 하시라고 한 거예요. 음, 조금, 여기 조금만 열고 되는 데까지만 네. 열고. 네. 근데 조금 더여셔도될것 같은데 선생님. 요 정도 그렇죠. <웃음> 너무 몸을 아끼면. 너무 팔이 앞으로 나가지 말고 발보다는 아. 조금 뒤로. 그렇죠. 음. 자, 허리 한번 세워 주시고요. 고개가 먼저 떨어지세요, 선생님. 항상. 음. 고개를 먼저 떨구시면 안 되고, 배, 가슴, 그 다음 어, 맨 마지막에. 어 네, 이렇게. 어, 힘들어. 이게 네 번째 자세예요. 아. 매일 하면은 아, 효과가 있어요. 네. 음. 다섯 번째 들어, 들어갈게요. 음. 다섯 번째, 고양이 자세 들어보셨죠? 아까 우리 음. 고양이 있던데. 음. 고양이 자세로 들어갈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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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에 단다고 생각해야지 등이 내려가요 자, 그렇죠 고개를 숙여버리면 등이 또 올라오고 턱을 살짝 들면 등이 내려가요 자 스탑 멈추세요 호흡하세요 그냥 천 살살 살살 팔에 힘이 없는 거야 네, 팔에 저절로, 저절로 땅으로 기어 들어가 <웃음> 팔의 근력이 그러니까 이 자세를 하실 때요 선생님 음. 고양이 자세를 하실 때는 음. 한 번에 쭉 내려가면 등이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그, 무리가 와요 그러니까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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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쉬세요. 호흡하세요. 천천히 자 다시 한번 들이쉬고 내쉬면서 바닥으로 가슴이 붙는다고 생각하고 얼굴 트세요? 턱 트세요? 그렇죠. 그래야지 등이 들어가요. 자, 느낌 오시죠? 선생님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멈췄다가 들여마시고 내쉬면서 한 번만 더 바닥으로 가슴 쪽으로 쭉 당겨줄게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시면 돼요. 고개는 드시고, 아. 자, 자, 제자리로 돌아올 때는요, 선생님, 천천히 뒤로, 손으로 갖고 와서, 아기 자세로 들어가서 잠시 쉬실 거예요, 이렇게. 네. 더, 더, 더, 뒤로 물리셔서, 음, 음, 음. 그렇죠. 고개 옆으로 놓으시고, 음. 잠깐 쉬세요. 힘드세요? 힘들지. 잘 따라 하세요, 그래도. 안 하는 동작인데. 아유 힘들어 음. 자 이제 좀 정리가 되셨으면 숨이 정리가 되시고 어지럽지 않으시면 음. 음. 앉으셔도 돼요 네. 고양이 자세를 할 때는 반드시 단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너무 급하게 앞으로 뺐다가 갑자기 확 내려가 버리면 등에 무리가 와요 이 뒤쪽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밖에 못 내려가겠어 그럼 여기서 멈췄다가 조금 더 숨을 쉬면서, 내쉬면서 내려주시면 돼요. 내려주시면 등이 안으로 들어가고 가슴이 바닥으로 붙어요. 음. 그러니까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셨다가 한 번에 내려가지 않는다. 음. 기억하시면 돼요. 한 번에 내려가지 않는다? 네.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고개는 드시고, 고개는 맨 마지막에. 네. 자, 호흡에 맞춰서 하면서 가슴이 바닥에 붙고 턱이 바닥에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가 내려가죠. 네, 어, 네. 힘들어. 달달달달달 <웃음> 떨리는 구만 네. <웃음> 그렇게. 엉덩이가 뒤로 물리면서 그렇죠. 팔을 앞으로 쭉 뻗으시고. 자, 이거 하실 때 포인트는 음. 손가락을 이렇게 11자로 해서 정면을 보게 해 주시면 자세가 틀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등이 내려가는 거 선생님도 느끼시죠, 여기. 음. 요 자세가 요렇게 등을 넣어 주는데 좋은 자세예요 고양이 자세가 우와, 천천히, 천천히 올라와서 마무리 자세가 요가에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가 자세로 요렇게 음. 잠시 쓰셔서 어지러움을 느끼시면 안 돼요 목, 목, 목이 만약에 긴장이 되셨으면 얼굴을 옆으로 놓으셔도 되고요 그렇죠 아가들처럼 그리고 천천히 올라오시면 돼요 땀나시죠 아 땀나시 자, 땀나... 이게 다섯 번째 자세 한개 다섯 번인 거야? <웃음> 이거를 순서대로 천천히 하시면 금방 가요 근데 저랑 이제 하나하나씩 하시려니까 조금 힘드시고 동작은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동작을 어떻게 해야지 무리가 안 가고 음. 여섯 번째 동작 들어갈게요 혹시 진짜... 선생님 제가 홈트에서 봤는데 음, 다리 자세 하셨죠? 어, 등 대고 누워서 엉덩이 들어 올리는 거 음. 그걸 요가에서는 브릿지 자세라고 해요 음. 그래서 그 자세가 여섯 번째 자세예요 음. 자, 등 대고 누우실게요 머리 쪽에 대시고 오케이 그거 되게 시원하더라고 해보면 네 제가 좀더 정확한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누우시고 음. 자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여시는데요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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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요. 그렇죠. 이렇게 내려다 본다는 생각을 하고 이 자세가 바른 자세예요. 그 상태에서 숨을 한번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천천히. 자,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들여 마시면서 한 번만 조금만 더 들어 올려 볼게요. 되시죠? 자, 이때 어때요? 힙업 되는 기분 드시지 않으세요? 광하게 조이면서 간략근 수축에 굉장히 좋은 자세가 이 브릿지 자세예요. 그리고 허리 힘과 등이 등이 들어가는 느낌 드시죠? 여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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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냥 들어 올리는 것도안 하는 것보단 좋지만 어차피 한번할때 제대로 된 자세로 하면 효과가 한2 0 0원 오겠죠. 한타한 타임에 타임, 세 타임에요. 세번 정도 해 주시면 좋아요. 한번 선생님 혼자 해 보실까요? 자, 일단 놓고 아, 중요한 거는 이 무릎이 벌어지면 안 돼요. 올라갈 때. 무릎은 안쪽에 공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쪽으로 강하게 조이면서 그래야 엉덩이 근육이 더 조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힙업에 효과가 더 많아요. 자 옆에 놓으시고 자숨 들여 마시면서 턱은 가슴 쪽으로 당기시고 그렇죠. 그래야 목이 다치지 않아요. 자 요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숨 고른 다음에 들이시면서 살짝 더 올라오고 선생님도 되세요. 몸이 유연하셔서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조금 더자 완벽하게 엉덩이가 조여지는 거 느끼시죠? 요실금 도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자, 천천히 내려오시고 사실은 이렇게 올라가서 조금 버티는 시간이 길면 더 좋아요. 근데 처음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조금씩 늘리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자세는 혼자 하실 때한 3번 정도 반복을 하시면 돼요. 시간은 늘리시면 되고요, 선생님. 자, 이게 여섯 번째 자세. 음. 네, 이제 좋은 거는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자세는요, 이 브릿지 자세를 하고 나서 긴장을 풀수 있는 자세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자세예요. <웃음> 음. 지금까지 힘든 거였군요. 네, 브릿지 자세가 조금 힘들어요. 네. 긴장이 많이 돼요. 목부터 발끝까지 음. 긴장이 많이 돼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일곱 번째 자세로 가스 빼기 자세라는 자세가 있어요, 선생님. 음, 지금 긴장이 되게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음. 두 다리를 잡으세요. 손으로 감고.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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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후, 요 동작 또한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해서 등 뒤쪽으로, 이 뒤쪽 근육이 다 긴장이 돼 있었거든요. 브릿지 자세를 하면서. 그러서 긴장을 필 수가 있는 자세예요. 이 자세가. 다시 한 번만 선생님 들어가 볼게요. 자, 발날 땡기시고 쭉. 아까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오시죠? 다시 내리시고. 요렇게. 요게 일곱 빼기. 이게 이 자세가 어디에 좋으냐면요. 소화 안 되거나 변비 있거나 이럴 때 가스 가득 찼을 때이 자세를 하시면 좀 민망하긴 한데요 선생님 가스가, 나와? 가스가 나와요 어. 거기다 더 효과를 주고 싶다 그러면 이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이렇게 붙이시고 어. 그리고 땡기시면 돼요 이거를 땡겨요 이 네, 상체를 같이 아까처럼 그러면 밑에서 뽕 하고 나올 때가 있어요 어, 어, 어. 그러면 그래서 이름이 가스빼기 자세예요 어. 똥? 아니, 헛배 부르는 사람? 예, 있어요? 좋아요. 변비에도 좋고, 어... 가스 빼는 자세도 정말 좋은 자세가 이 자세예요. 그렇죠. 그렇죠. 느낌이 오시죠? 아... 왜 가스가, 가스가 빠질지. 즐겁네. <웃음> 네. 네. 에펭슨 음... 넣지 마세요. 뽕 하고. 넣으실 <웃음> <늦을> 것 같아요. <웃음> 자, 여덟 번째 자세는요. 다시 긴장을 풀 거예요. 음. 자, 그 상태에서 다리를 드시고, 손은 아까보다 옆으로 바닥을 내려놓으시고 자이 자세에 중요한 거는 90도를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발날은 항상 저와 요가 동작이 들어가요 할 때는 날을 항상 세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무릎이 떨어지지 않아요. 무릎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느꼈던 긴장, 허리 긴장을 풀어주는 동작이에요. 다리를 이용해서 자, 좌우로 내려갈 건데 내려오실 때는 후... 그렇죠. 고개가 자연스럽게 선생님은 요가를 해보신 것 같아요. 자, 어깨 네, 뜨지 운동, 않고. 운동. 네. 어깨 뜨지 않고. 음. 자, 달랑말랑 할 때까지만 내려갔다가. 아, 지 않고. 네. 달랑말랑 할 때까지. 음. 그리고 들여 마시면서. 음. 자, 숨이 저처럼, 아이고, 음. 큰 소리 날 정도까지 들여 마시면 돼요. 자, 뭐, 90도로 유지하시고. 자, 무릎 뜨지 않고 그대로 반대로 내쉬면서 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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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발 떨어지지 말고 발라 세우고 90도 자세 다시 한번 수정해서 들어갈게요 자 벌써 허리에 힘이 막 생기시죠? 음. 이렇게 다시 올라오시고 쭉 이제 내려놓을게요 무릎 세우고 내려놓으실게요 자좀 쉬세요 좀 배에 좀... 이거 별거 있구나. 아니구만 한 30회 할까요 선생님? 아 그건 아니요 <웃음> 무릎 떨어지지 않고? 무릎 떨어지면 3 0회 안됩니다 무릎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하고 선생님 그건 안 될까요? 네좀 쉬시고요. 자 이번에는 허리랑 골반 아까 긴장됐던 골반을 털어줄 거예요. 바닥에 통통통 튀기면서 자 손을 다시 엉덩이 옆으로 놓으시고요. 허리를 살짝 들어서 바닥으로 통통 튀겨보세요. 그렇죠. 천천히.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긴장됐던 허리가 이렇게 털어줌으로 인해서 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털면서 이 복부 내장에 진동 자극이 가죠. 선생님. 음. 털어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장이 움직이게 되죠. 음. 그럼 이거 역시 변비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자세가 될수 있어요. 음. 천천히. 변비가 안먹어 되겠구만. 그럼요. 입구만, 뭐. 요가를 하시면요. 은 요가를 좋아하시고 요가하시는 분들은 변비가 거의 없어요. 어. 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이렇게 털어주는 게 변비가 해결된다고 운동 아까. 가스빼기 운동, 무슨 운동 같은 자세들이 계속 같이 들어가면서 장을 계속 자극을 하게 돼요. 그러면 변비가 안 생겨요. 변비는 장이 딱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안에서 굳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장을 움직여주고 자극을 시켜주면 이런 운동은 뭐 밤새도록 하건데 시원하시죠, 허리. 어, 허리 정말 피곤하실 때는 이렇게 한 30번, 50분 정도 해노, 하, 하고서 주무시면 돼요.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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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팔잖아요. 응, 응. 그런 거 여기다 딱 놓고 응. 사우나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관 운동할 때도 써요 모래시모래시라고버렸더니 아니야 아니, 모래시, 모래시다고 버렸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계속 털고 서예 그래. 그러다가 아, 힘들어. 정말 힘들어. 아,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얘를 잡아요 그리고 잠깐 쉬세요 떨구지 마시고 아, 떨구지, 않고. 떨구지 말고 어. 그리고 잠깐 쉬었어요 그럼 어떻게 다시. 다시 또 털고 써. 그렇죠 그래서 2분 30초를 꼭 채우시고 그래야지 긴장됐던 게다 풀려요 많이 많이 털어주세요. 자, 저희 이제 2분 30초 했다고 해요, 선생님. 어, 힘들어. 그럼 여기가, 어떻게? 우리가 여기가 완전히 <웃음> 자, 그럼 어떻게? 아, 아, 아, 아. 무릎을 구부리지 말고 떨어뜨리시는데 이렇게 아. 수직으로 떨어뜨리면 발 뒤꿈치 뼈가 다칠 수가 있어요. 아. 그럼 다시 들었다가 떨어뜨릴 때는 발을 옆으로 놓고 이렇게 발날이 옆으로 떨어지게. 발날이 그렇죠. 그리고 손도 해야겠다. 옆으로 툭막 아. 털다가 툭 떨구면요 온 혈이 쫙 돌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 이렇게 툭 놔야 돼? 네. 옆에 다치지 않게 푹신한 데서 음. 뭐 수건이나 뭘 까시고 툭 놓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확 돌아요. 음. 최고의 혈액순환 피돌기가 요정도 이렇게 해도 놀래나 보지? 네. 왜냐하면 계속 흔들다가 내려놨기 때문에 손끝 발끝 우리 말초신경까지는 잘안 가잖아요. 근데 요 모관운동은 말초신경까지 혈액이 다 가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인상된 자세라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음. 주무시기 전에 아무 운동도 안 했어. 정말 부끄러워. 그럴 때는 요거를 2분 30초 말고 4분 정도만 털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하지 정맥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한테도 아, 그렇죠. 제일 좋아요. 그래서 붓기가 빠지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붓기가 훨씬 덜해요. 아, 그래. 네. 그래서 열심히 털어 주시면 돼요. 음. 무릎 구부리지 말고 열심히 털면 이게 또외로 복이 복근에 힘도 생겨요. 여기 엄청난 힘이 들어가요. 네, 지금. 왜냐면 다리를 세우고 이렇게. 구부리지 않아, 네. 않고 털어야 되기 때문에, 음. 이게 전신 운동에 가장 좋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강 운동이라고 해요. 자, 좋으시죠. 자, 이 열평도 정제이고 끝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음. 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럴 때는 사바하사나라고 들어보셨나요 송장 자세라고 해요, 요가에서는. 송장? 네. 사바하사나 자체가. 시체 자세. 자세. 그렇죠. 그렇게 휴식을 깊게 취하는 아. 거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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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저를 깨우는 거예요. 나를 깨우는 거야. 너 일어나, 너 일어나 이렇게. 네, 그리고 어떻게? 옆으로 돌아서. 옆으로 돌아서 최고예요. 네. 그렇게 짚고서 짚고. 일어나시면 오늘 11가지 요가 동작이 다 마무리가 됐어요. 선생님. 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거를 또 11가지를 또 해요? 아니죠. 일단 이 동작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 동작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이 영상은 그냥 재미로 보는 영상은 아닙니다 이 영상을 이렇게 길게 제작한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틀어 놓으시고 따라하면서 도움받으시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웬만한 요가원들 문다 닫았잖아요 너좀 해봐봐 너좀 해봐 일로와 봐 나만, 나만 씻지 말고 쉽지 않을 걸 해봐 저도 막판에 야매지부가 자기를 맨날 놀린다고 한번 해보라고 하더군요. 제가 시범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뭐 아주 쉽더군요. 자, 등굴 때는 일단 공처럼 말아서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발 뒤꿈치 찍고 발 뒤꿈치가 저쪽 머리, 바닥을 딱 찍고 머리야. 네 찍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거 넘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봐 죽이려고 그래. 자, 다리 맞추시고 다리 어깨 너비만큼 여시고 자. 야매주부보다 자세가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캬, 진짜 고양이 같네 고양이 같아 그러면 가슴을 바닥에 닿는다고 생각하시면 내려가죠. 요로 아 응, 금으로 요렇게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웃음> 월 어느 정도를 지불해야 되나요? 보통 제가 시간당 시간당 7만 원 정도 하고 응.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응.